빛을 내가 주의 t 해야 되는데, 그의를 h 는데그 내가 주를해을 내가 주를 해야 되는데, 주는데그을 내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, 그 밥을 내주의는데그 밥을 내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, 그밥 e 가주의그 내가 주를는데을가주데가 주의를 해야 o 그는그을 내가 내가 What? <laughs> Ha ha ha ha! 안녕! 오케이, 네. 아까 저희가 어, 올라갔던 어, 산도 그래. 있네요. 네 좋아요. 아우! 어? 제가 머리도 처음으로 볼게요. 이렇게 자, 을 헤어 스프레이로 브릿지를 넣어봐서 음. 빨리 우리 필세분들한테 음. 어, 보여주고 싶어요. 다음 이미지 컷이 저희 단체로 찍기 때문에 준비를 한번 그래. 다 가보겠습니다. 안녕! 오케이! 컷. 자, 하나, 둘, 셋! 자, 다급합니다. 꿈속 마지막 시인 드디어 이제 한 25분 뒤에 24분 뒤에 있는데 뭔가 이런 뭔가 사막? 곤이 형! 네? 뽀곤이 형! 어? 응? 뭐해요 지금? 형아 네? 너 형한테 뽀곤이 형이라고 한 번도 안불러주나 카메라 있으니까 뽀곤이 형이랑 처음 불러주네 송처물로 태세럭트 뮤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제 가나봐요 마지막 군무 신 파이팅! 좋아요 Thanks. <laughs> 네 이번 네 마지막 군무신이죠 마지막 군무신의 폐공장이라 해야 될까요? 진짜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야외 안무차량은 리바이벌 이후로 또 처음인데 또 이렇게 NC에서 무한한 투자와 찍으니까 정말 퀄이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, 저희도 춤 하나하나 출때 디테일과 선을 살려서 추고 있는 것 같고요 재밌네요.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뮤비 팀에 들어가고 싶었었어요 아까. 그만큼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남은 군무를 마저 추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okay, 가 네, 됐습니다. 네, 큰물로 바로 가 볼게요. 예. Yeah. 찐찐막 진짜 막 진짜 찐찐 막 뭔지 알죠? 이거 약간 지금 끝나요 뭔가 직가을 조금 아시는 거, 찐찐 막찐찐막찐짜막 진짜 막 진짜 막 진짜 막 진짜 막 진짜 막 진짜 막 진짜 막 우리한테로 가야되요 곧 <목소리> <목소리> 하메라 지이, 어떻게 오케이좋아요오케이즈감오태희이우 우타. 우승 박스, 우 우우 오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 수고하니다고습니다 우리는 모비.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네 상당자. 고맙습니다고하습니다고하습니다 너무 행고습니다사렉스 뮤비 끝. 잘 가세요 잘네수고하습니다네수고하습니다 니버스 테더렉트 뮤직비디오 완료 저희가 일요일이랑 화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너무 백이 너무 멋있어 가지고 사실 맞아요. 그 촬영장 분위기 너무 좋았어가지고 맞아. 지금 집은 얼었어요 아, 네, 너무 즐거웠다 사영했습니다 아, 안녕 수고하습니다 잘자요 안녕